어서오세요. 보루아범입니다.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보루가 저한테 오는군요. 아빠 아직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보루한테 뜯기고 살아요. 사람 무는거 처음 봐. 그래도 보루한테 맛있는 간식을 하나 만들어야요 어우 아파. 오늘의 재료입니다. 계란 하나 넣어주시고요. 코코넛 오일 한 숟가락 넣어주세요. 꿀도한 숟가락 넣어주세요 누가 이렇게 세게 다다 놨어 이제 저어주시면 됩니다 쌀가루나 오트밀가루를 넣어주세요 저는 이때부터 망했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반죽하는데 왜 버섯이 생겼지? 역시 음식은 손맛이죠 어떻게든 심폐수생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질뻑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같이 계란이랑 꿀, 오일을 넣어주세요 쌀가루 넣어주시고요 아까처럼 묽을때는 쌀가루를 조금 더 넣어주세요 이제 반죽을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드시면 돼요 어우..하기 싫어 빼빼로니까 저는 길쭉하게 만들어볼게요 저는 180도에서 3분에서 5분 돌렸어요. 너무 많이 하시면 건조해져서 갈라지게 돼요. 이제 반죽에 색깔을 입혀줄 거예요. 우유 1리터당 한천가루한 숟가락을 넣어줄 거예요. 종이컵에는 캐럿가루, 시금치가루, 단호박가루, 비트가루가 넣어있어요. 어느 정도 끓은 우유랑 섞어줄 거예요. 한천가루를 넣게 되면 빨리 굳게 돼요. 처럼 담가두지 마세요. 빵이 없어져요. 세네 번 정도 작업을 해주셔야 색깔이 뚜렷하게 나와요. 그릇에 대고 하니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완성된 모양이에요 보루가 잘 먹어줄까요? 와우 어. 맛있 죠, 아직 다안먹었 어.